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 네네. 우리 위에서부터 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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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놨는데 네네. 유나 씨가 워낙에 이쪽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음음. 같은 레벨로 맞추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눈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른쪽을 조금 왼쪽에 비해서 높게 요번에는 음. 다시 메몰로 음. 어, 음. 재수술을 해서 왼쪽은 조금 더 키우고요. 음. 오른쪽은 왼쪽에 맞춰서 더 키우고 그렇게 음.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했고 잘 나왔습니다. 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네, 네, 네. 우리가 살짝 휘어 있고 아, 매부리 쪽 이쪽 이쪽 부분이 뼈고 이 네, 밑에가 네, 네. 연골인데 네, 네. 이쪽 뼈가 많이 돌출돼 있어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네, 뼈가 네, 네. 그러고 네, 네. 전반적으로 매부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부리를 음, 제거를 네. 했고 네. 좀 자연스럽게 이 정도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매부리는 제거하고 코끝을 네. 살려서 좀더 코를 좀 짧은 느낌으로 네. 가게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드렸고. 지방식 같은 경우는 요정도 채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 화려하게 빵, 이마 <웃음>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네. 워낙에 내추럴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적당한 양으로 한요정도만딱 네. 채워주는 식으로 네. 수술 했습니다 <웃음> 찜질을 잘해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오늘이 수술을 당일 했다면 네. 그 다음날 우리가 1일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 1, 2, 3까지는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이 냉찜질을 음. 해줘서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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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은수술 하고 나서 일주일 사이가 가장 큰 중요한 고비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주일 차때 오시고 이주일차때 음. 오시거든요 실밥을 뽑기 네네. 위해서 코 수술을 하시고 음. 일주일 차때 오셨을 때멍 하나도 없고 붓기도 거의 없으신 분들 음. 여쭤보시면 대부분 찜질을 굉장히 잘했고 음. 반대로 좀 멍이 있고 붓기 음.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안 했어요 근데 2주 차 때는 거의 비슷해요 뭐 부, 찜질을 많이 했던 안 했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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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